어느 제야의 주식 고수 투자 원칙 투자자가 명심하거나 해야 할것첫 번째, 회사의 사업 보고서와 친해져라 그 속에 많은 투자 인트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기업의 BM에 집중하되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라 가치는 동종업계와 비교하되 동종업계의 시장 평가가 적정한지 항상 고민하라. 세 번째, 상장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열심히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빨리 좋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열심히 산업을 공부하라. 장기적으로 투자 실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성장하는 산업에서 적당한 가격에 좋은 회사를 발굴한다면 좋은 투자 기회이다. 다섯 번째, 투자는 스스로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 아이디어대로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하고 심각한 훼손이 있다면 과감히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틀렸음을 빨리 인정하는 게 수익을 지키는 비결이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비법이다. 여섯 번째, 회사의 실적 예측은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고 검증하라. 특히 증권사 리포트의 애널 가이던스는 70% 이상이 틀린다. 애널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기업은 매도 시그널이다. 일곱 번째, 이 비즈 증가가 확실한 회사와 장기 b m 이 좋은 회사를 미리 많이 확보하라. 이런 회사가 단기 급락으로 기회를 줄때 놓치지 말아라. 투자자가 하지 말거나 조심해야 할 것. 첫 번째, 부지런하되. 절대 무리하지 말 것. 과도한 레버리지는 투자 심리를 흔들리게 하고 패망의 지름길이다. 두 번째, 주식 투자의 삼족은 욕심, 조급함, 상대적 박탈감이다. 투자가 힘들다면 대부분 이세 가지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세 가지는 투자를 꼬이게 하는 인간의 본성이다. 끊임없이 도단할 때마다 두더지 잡기 게임하듯 망치로 때려서 다스려야 한다. 세 번째 자산은 쌓고 다지고 쌓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복리의 힘이다. 자산의 증가는 계단을 올라가듯이 쌓아올려야 무너지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 네 번째 투자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집착하지 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과 팁. 첫 번째 가치 투자의 자산은. 무한하고 시간은 유한하다. 투자도 과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투자의 시간 단위가 짧으면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보게 된다. 여유를 가져라. 일이 일비하면 괴롭고 길게 보면 즐겁다. 세 번째, 분산 투자한다고 절대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는다. 적정한 분산은 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는 비결이다. 분산화대 먼저 가치를 찾아가는 종목은 비중을 줄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에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 후보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네 번째, 가치 대비싼 기업이라도 성장하지 않는 섹터라면 비중을 너무 높이지 마라. 그렇게 해야만 인내할 수 있다. 투자기간도 비용 이다.